어 너무 너무 고운데. 시작. 이. 먹자 먹자 먹자 너무 먹나지마지마 아니 일먹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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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반아 <웃음> <웃음> 아, 정말 이.. 와, 이 세우디 반지갑 반지가네자아씨아아 사람이구나 아 죄송해요 밖에서 해봐나 안 해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오 깜짝이야 와 잠깐만 와아아아아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아제발아하지 <웃음> 말라고 움직이지 마세요 진짜아진짜왜왜아니 아 <가 Polish> 근데 지금 저 빨간색 표시로 써가지고 나 지금 하나도 안 보여. 클릭 하면 합니다. 죄송한데 네? 빨간색 말고 검은색으로. <웃음> 죄송한데 네? 빨간색 말고 검은색으로. 지금 <웃음> <세 번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왜이는 <잘하는> 거야? <웃음> 미치겠네. 그 아주 잘한다. 아주 잘해. <웃음> 아, 어, 좀 쉬고. 어, 어. 쉬다가 아, 진짜 힘들어. <웃음> 아, 아,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빨리. 금왜나 지금! 지가지지 자 바깥에 마지막 누구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 정말?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주 그냥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아주 그냥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나 제발 아주 그냥 야 도겸아 할아버지가 쳐다보시오 무슨 고등학교 나왔어요? 여기 망고 형 어디 중 나왔는데? 나? 응 나는 안 나왔어 저기 계산은? 할머니 뭐, 왜좀 왔어요? 저기 계산은? 할머니 뭐, 된장찌개하는 거로 해줘요? 저기 계산은? 할머니 뭐, 된장찌개 해달라니까 아이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만하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롱를 바꾸겠습니다 오 왜냐면 이렇게 가시면 저도 소원권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저의 소원권에 도겸이 <웃음> 형과 맞바꾸도록 하겠습니다 <invece> 아, 아, 아, <웃음> 아 너무 보기 싫어 꺼미기 싫가지고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 아 피에로님 알려줘요 난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다고요 아 사림마님 저희가 아직 꿈이 많아요. 제가 못 당한 꿈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슈아 형을 제가 잡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호시 형안 도와줘? 한번 봐주면 안 돼요? 한 번만 한번아 개인기를 또 하나 하면은 제가 안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님. 한 번, 두 번? 어 너무 잘한데. 아. 대신자야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우리 팀은 민, 김민규랑 어? 왜왜? 어. 최승철이랑 어. 아 성붙지? 권순이 네, 형이랑. 형이랑 그러니까 내가 블루시비를 할수 있지 나의 실력은 아무도 못 봤잖아 넌, 어, 시비가... 넌 감자 나 사기 쳐도 돼? 말안 해도 사기 치잖아 <웃음> 형, 이 인생 왜 이렇게 사기 치는 거야? <웃음> 재밌잖아! 왜 이렇게 인생을 사기 쳐? <웃음> <웃음> 와 아니, <웃음> 돌아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대단하다. 일점. <웃음> 와, 천재 천재. 난안 건들고 안 건들고. 어, 응? 어? 안 건들고. 어떻게 가? 안 건들고 어떻게 가? 너는 너 인생 사기쳐도 안 되네. <웃음> 엣지 있게 잡아야 돼. 엣지 있게 잡아야 돼. 엣지 찌 있게 잡아야 돼. 잠시만, 잠시만. <웃음> 정확히 왔어. 오악으다음 만나요 우 모두 퍼아요이되는코 오케이! <목소리> 어, 잘하고 왔어 맞다 스케줄은? 너 엄청 긴장했던데? 너그어시아 그.. 진짜 긴장했다고 해줘라! 아니 아니! 이거 뭐지? 이거를 타면 혹시 막 문이 열리고 이런 거 아니야? 한번 타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오하 역사급 이라 t 역사급?역사급! 뭐 u 요 역시 역세 세븐틴은 <웃음> 급이 다르네도 실체 n d r e 정 s 핸기 Putin 먹버렸어 그러뭐서어떻요 아이고 내가 집에 가져가 박 그러면 아, 나내 물건 건드리는 거 싫어해 아, 내가 가져갈 건데 내 물건 건드려요 마석 보이네 마석 혹시 저부도 마석 이기해 네, 마석이거든요 야다 알아! <웃음> 뭘을봤어 <눈좀> <웃음> 우리 데뷔이 됐는데 <웃음> <진짜> 되게...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문열어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열어아 봐. 아저. 저거 봐서 우리 집이라고 <웃음> <야>, 대박이. <웃음> 뭐라는 거? 파도랑 <놀람> 마석 나왔잖아. 내가 아딱 봐도 저쪽자 이제 호시 형이 저기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겠네 했는데 형이 옆에서 소나 소리지 우리 집 우리 집이는 <놀람> 거야. 야 마석이라고 이 보고 잠깐 빨리 저쪽자에 호시 형이 또 저기 저기 내 집이라고 소리 지르겠네 이러는데 미 우리, 우리 집이야. <놀람> 영화 늑대 아이. 내가 운을잘 못해. 조겸아 내가 그때 화장실 갔다 왔어. 어. 내가 영화관에서 어.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웃음> <웃음> 내가 가까워서, 조겸아조겸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어여태니 어. 어, 저게, 여기 <웃음> <웃음> 막 킹콩이 나오고 있었어. <웃음> 그래서 저게, 제가, 제가 킹콩이야. <웃음> 그래 <웃음> 내가 어이가 없어서. 어? <웃음> 아니, 여섯생 때는 겨울이 제일 귀여워. 나도, 어. 나도 겨울. 우리 겨울, 겨울 때 부부. 그때 청소하다가 눈 온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노래했던 기억인가? <웃음> 나 다른 회사 있다 왔어? 근데 <웃음> <웃음> 이게 아니, 기억이 아니, 안 나. 아, 진짜 아, <웃음> 그, <웃음> 고급스러운 네. 단어를 좀 네.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급스러운 단어가 뭐가 있죠? Intelligent. <웃음> 음. <웃음> 자 인터폰 아 인텔리전팀 인텔리전팀 인텔리전자 인텔팀으로 할게요 인터스텔라를 해주시면 안됩니까? 아, 알겠습니다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팀 이름을 바꾸시겠어요? 저희는 현재 현재팀이요? 알겠습니다 아, 그게iento 아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눈 감고 아무 반응도 안 하고 있을게. 눈 떠서 확인해 봐. <웃음> 야, 이사 이쁘다. 야, 이사 이쁘다. 야, 내가 여기서. 아! 야! 아, 일단 아, 일단은 그치. 근데 원형 확실하지 않은데내말 먼저 들어봐. 어? 처음 느낌을 먼저 기억해야 돼. <웃음> 내가 민경을 죽이려 했을 때 내가 먼저 경찰이라고 했는데, 우선 어. 그 그때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호시 형 원래, 경... 진짜 호시 형 경찰이었어, 막 <목소리> 호시 형, 형 성격으로 쓰면 내가 경찰인데, 새 반표야! 이럴 호시 형석격 알지? <목소리> 왠줄 알아? 내가 전판에 이미 호시 형의 정체를 확인을 했거든 자, 어, 내가 처음에 뒤에서 의심했어 야, 치호? 근데 어, 밤에 왔어 확인했는데 얘가 아니었어 그리고 얘가 계속 경찰이래 아니, 나도 왜... <목소리>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그래서... <웃음> 너는, 야, 형은 <웃음> 이 말을 믿으면 <웃음> 5년 안에 사기 당한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너는 그만큼 <금을> 순수하고 <틈> <웃음> 무해하다. 어, 너는 <웃음> 혼자 사랑하지 못한다. 지금 <웃음> 근데 내가 마피하면 보이잖아. 내가 마피한 아 거는 지금 보여. 프로포즈 무대가 너무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우리 팬분들 앞에서 네. 보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 응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프로포즈 무대. 우리 마스터 시도라도, 는 있어, 야 내 손으로 모든